<목소리> 아루아나 아루아나 아루아나 아니야? 야 빠이빠이 뭐 후에. 아, 아루아나 아니다. <웃음> 와, 여러분 방금 고기가 갑자기 오, 뭐야? 퇴가지고. 오! 뭐예요? 뭐예요? 맞다. 카쇼로 카쇼로. 카쇼로 카쇼로. 카카카쇼로. 카쇼로. 카쇼로. 카쇼로. 갑자기 고기 한 마리가 톰탱 <웃음> 가지고 제가 봤거든요. 카쇼로 <웃음> 어, 얼굴을 쳤어요. 카카카 <웃음> 우와! 우리 카슈로 탁 먹자. 우와! 와, 진짜 아무리 봐도 쇼킹합니다. 나중에 아마존에 낚시하러 올 건데 그때 그때 이목표정종이거든요 근데 와, 살벌합니다. 진짜로. 이야, 이 아래 이빨이 이렇게 날카로워서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효과 막 꿈틀거려요. 그니까 아직도 살아있.